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제가 소개했던 악성코드 분석을 할때 참고하면 좋은 책몇권 소개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했을 때,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은 책이라고 제가 소개를 한 것이고요.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례를 예, 분석을 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어, 강조하는 것들은 이제 결과보고서를 좀 작성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 나온 것들 기반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은그 책에서는 어떤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한 그런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요 외국 그책 같은 거 보고 제가 준그 결과 그 추천했던 책들을 봐더라도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백신 업체들, 예, 뭐, 안넷, 하우리,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 요런 업체에서는 어,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매거진을 이제 배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공개로 주는 매거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주는 그런 매거진 형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공개로 주는 매거진들은 매달 이제 한번 아니면 이제 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블로그 형태에서 작게 작게 매거진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요. 하지만은 어떤 거는 굉장히 그동향 최신에 맞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렇게 서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 기술 같은 경우, 노하우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은 좀 경,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 우리가 그나마 이제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는 그러한 매거진 같은 걸 봐서 아,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서를 쓰고 있구나, 이런 형태의 보고서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고 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실제 실무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어, 취업을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 잡을 때 여러분들이 어, 그거를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내부터 들어가 보시면은 안내에서 이제 보안 정보라는 그 매뉴얼 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리포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큐티 레터 월간 이런 매거진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 정보 같은 건 지그적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 시큐리티 레, 레터. 요런 것들이죠. 예, 시큐리티 레터요. 이 정보들을 이제 보면은 아, 여기가 아니군요. 예, 잠시만요. 시큐리티 레터가 아니고 월간 정보인 것 같기도. 자. 음. 자. 네 여기서 여기네요. 네 여기 리포트 있습니다. 보안 정보요. 나머지는 이제 블로그 형태로 단기적으로 나온 것이고 매거진 나오는 거고요. 실제 여기가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은 어, 악성 코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시고 전문을 통해 가지고 제공한 건데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PDF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요아랫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 어떤 리버싱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쓸때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보고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디자인 그런 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림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항상 제일 강조하지만은. 그림만 이렇게 놓는 경우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림만 이게 분석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리버싱 한다고 해서 리버싱하는 과정들의 올리 디비지 화면들만 막 계속 몇십 장씩 막 이렇게 쭉 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석 보고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현상들을 그냥 보는 것들이고요. 그 현상들하고 그 현상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바로 리버싱이죠. 그래서 보고서, 예. 네. 실무에서 내놓는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그림들을 설명하고 있고 이런 글씨 태그 같은 경우나 그 캡션이나 아니면 상호 참조는 어떤 식으로 넣어 놓는지 요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을 조금 더 포장해서 이렇게 입히면 더욱 좋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울이 쪽 보시면은 저는 그냥 주관적인 생각은 하울이 쪽을 좀 좋아합니다. 사실 좋아해요. 뭐 안을 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잘 분석하고 매거진도 좋아요. 특히 이제 전자책 형식으로 바로 보기도 형식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보안 정보 쪽에서 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PDF 파일이나 그런 것들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이거 PDF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여러가지 뭐 보안 상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정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두세 개 정도의 악성코드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세 분석을 좀 보시면은 어, 상당히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그림은 좀 흐리지만은 그래도 어, 각각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석을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매거진들 예,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이런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동향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 이날은 워드문서의 dd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사례인 거구나 아니면은 이제 뭐이 블랙마켓이나 그런 것들 관련된 그런 정보들 예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메일을 통해 가지고 악성코드들이 감염이되는 것들 그런 사례가 있구나 지금 악성코드 동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약 같은 경우에도 있죠 알약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나요 예 보안센터에서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앞에서 설명했던 어떤 그안내바고 하울에서 내놓는 형식인데 요거는 이제 블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뭐 아주 상세히 그런 것들은 아니어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정기적으로 이제 내놓고 있죠. 그래서 매달마다보다는 날짜들을 보면은 이제 뭐한 달에 한두 번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달에 뭐뭐두 달에 한번 정도 내놓을 수 있고 예, 조금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은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것들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은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도 하나의 인원들, 컨설팅 인원들이나 분석관들이 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이고 고마운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일부 저희는 컨텐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리디북스, 리디북스 쪽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 무료로 배포는, 이제 제가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몇번 이렇게 배포를 하곤 했지만은, 너무나 좋은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배포하기 너무 좀 아깝죠. 그리고 무료로 배포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악성코드 쪽 관련해서 매거진을 한번 좀 사업을 해볼까라고 했다가 그냥 책으로만 냈자라고 해서 지금은 어, 책만 이렇게 좀 비정기적으로 저희들도 출판을 통해 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디북스 쪽에서 악성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은 이렇게 이정원씨가 지금 현재는 xk인포색 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이정원씨가 저희 공부할 때 출간을 했던 책들입니다 하나에 뭐4천원짜리도 있고 7천원짜리도 있고 장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매겨졌는데 저는 항상 이제 앞에서 했던 매거진을 들 보면서 조금 이렇게 그 사람, 이게 이 매거진을 보는, 이 책을 보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좀 끝까지 따라 할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로좀 하면 좋겠지 않냐. 그래서 책 형식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책에서는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악성코드 분석을 할때 항상 이제, 어, 학생들한테, 아, 요 보고서를 보더라도 아무도 궁금증이 없을 정도로 좀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요청했던 것이고요. 어, 이전시 너무나 잘 그거를 해줘가지고 어, 이것들을 책으로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취업할 때 아, 분석 보고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이 책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건 되게 잘쓴 거예요, 진짜로요. 학생 그 신입이 쓴것 치고는 너무나 잘쓴 케이스고요. 어, 지금 저도 보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만 쓰더라도 아마 많은 업체자 위에서 말한 그 업체들 중에서도 다 이제 어, 지원을 하더라도 다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하나씩 쓴 거거든요 이재원씨가 요 하루에 약한 15시간 정도 분석에 어, 시간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결과가 이제 나왔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예, 보안프로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이런 형태의 매거진들을 지금 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렇게 어떤 매거진과, 이게, 어, 주요 회사에서 내놓는 그런 매거진과, 그 다음에 저희들 내놓는 그런 책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요런 보고서를, 예, 한, 저는 뭐난 목표를 두고 하라고 해요. 샘플 하나당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 보고서까지 해서, 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일주일마다 이제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력서에도 계속 반응이, 반영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어떤 악성 코드를 어, 분석을 했는지, 그 다음 그 보고서 하나는 약한 50페이지에서 많게는 이제 100페이지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